처벌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경찰 검들 그때가 좀 마음이 좀 가장 많이 아팠던 거 같아 그러니까 휴대폰이 막 울리는데 그걸 제가 받자니 아 그러니까 휴대폰이 많았는데 그 휴대폰이 울려요 네막 계속 전화 울리고 주소신분 연락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음... 데 제가 여기서 전화를 받고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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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옷을 막 붙잡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보려고 막맨 밑에 있는 사람 막 힘으로 제 당겨봤는데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막한 분은 숨쉬기가 힘들다고 제가 허벅지에 좀 머리를 받치고 싶대서 받쳐드렸는데 결국 그분도 신경질로 돌아가셨고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깝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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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충격도 없고 자리 아예 같이 묶여 있는 채로 뒤에 사람이 같이 또 넘어지고 진짜 말 그대로 고민 없어요. 계속 사람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뭐 빨리 도망치고 무얼 새도 없고.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좁은 골목 비탈길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며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체중이 계속 쏠, 쏠, 쏠리고, 제 갈비뼈 늘리고그 음. 뒤에 사람은 계속 쌓이니까, 저는 더숨 쉬기 힘들고,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뭔가 정신이 너무 아득하고 흥미해지는걸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제 죽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고 나는 구간이었을 거예요. 사고 현장 사진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귀가 제 귀거든요. 아... 가게에 있던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그분이 저를 늦게 발견했더라면 저더 더 이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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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집권이 있었는데 거의 깍지를 쓰듯이로 있다가 앞에서 이런 기세 드니까 아예 다리 땅에서 떨 정도여가지고 그 그러니까 다리는 정말 무슨 팔 묶어놓은 것처럼 구성해놓고 상체랑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엉키는 반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 어. 어, 여기서 만약에 다리 잘못 디디면 다리 부러지겠다. 무슨 이 생각을 했어요. 인파에 몸이 휩쓸려가는 상황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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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기한한향향이면로로 e 네. it. I can't b 아니 방향이 네. 없는데 이는는 n 가 b e 가 i 이 v e it. 이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고 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 e l 제 경찰 분들이랑 소방대원분들 정리하고 계셨고 아래 쪽에서는 건드리시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는데내는데시 그러니까 그런데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수십 분간 아래쪽에 깔려 있던 사람들은 호흡곤란이 심각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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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명단 네. 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음.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시 한 반쯤에 내가 같이 밥 먹으냐고 메시지보냈는요 근데 약속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안 거야. 친구의 실종 접수를 하고 나오는 한 청년. 그러면 어디서 오신 거예요? 다요 이제 할로윈 간다고 연락하고 어저께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그렇게 연락도 했었거든요. 그 뒤로는 연락 끊겼어요. 어제 밤부터. 일단 신고만 하고 지금 일단 나오신 거. 뭐찾 있는 방법은 없다. 하던가. t do you 는 a v 뭐 어떻게 뭐하 o you h 아 v e What do y o 사람 a v e 이 h a t do you h a 다 e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What do y o 다다 확인된 명단에서 이제 대조를 해 보고 이후에 그 대조된 명단에서도 없으면은 신원이 확정되지 않은 시신의 사진을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럼 확인이 되면 은그 이제 측정이 되죠. 그러면 그 병원에 이제 영안실로. 사고 소식을 듣고도 차마 믿기지 않는 그날의 참사. 사고가 있기 전이 골목길은 네,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네, 저 위에서 지금. 위에서 지금. 네, 사고 일어나기 한 3, 3분 2, 3분 전. 3분네딱이걸먹같요 3분 뒤에 바로 네. 다 쓰러지시면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즐기는 할로윈 축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기 여 뒤에 번화가에 이렇게 미는 사람들이랑 내려오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혀서 갖고 맨 앞에 있던 여, 여자분들이 앞에서부터 힘이, 힘이 빠져서 앞으로 쓰러지시면서 그 지탱하고 있었던 그 뒤에 사람들이 다 앞으로 쓰러지시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이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뒤엉키고 말았습니다. 3년 나 조식 고년 만에 모인 거면은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라는 인 갖고 말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도 아, 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경찰청이나 구청에서도 어느 정인하고 있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인면은 어떻게 해요 어? 경찰관들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안전들 안전, 안전 니까 그렇다면 사고 전날인 금요일의 상황은 어땠을까? 너무 많아서 내가 놀라서 치웠거든요. 금요일에 이 건물이에요. 네? 여기가 디디거든요, 이 앞에. 금요일에 벌써 이랬으면 토요일에 당연히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가드든 누구든. 사고 전날인 금요일에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렸기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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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돌출물들하고 사실 이런 돌출물들하고 아니겠지. 많이 예, 이런 아, 것들도 있렇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보행하는 데더 걸림, 걸림돌들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사고 현장은 폭이 약4 m 길이 약4 0 m 경사도가 약 10도에 달하는 곳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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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어, 생각보다는 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주위가 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양방향 통행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를 어떤 뭐 선을 네 선을 네, 하나 놓나 하나 뭐라도, 하면... 뭐라도 예, 하나도 안전이라도 했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안 생겼을 텐데 좌측 통행 이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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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서울 전 지역의 구조대원이 이태원으로 출동해 사상자 구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구조를 도왔다는 한 수련이 점점 더 많아지는 환자 수를 보고 어, 구조대원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셔서 CPR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 이미 좀 창백해지시기도 하였고요. 어, 대다수분들이 코에 피가 나고 입 안에 구강 안에 피가 고이고 c p r 계속 하는 과정에서